포워드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이 약간 도미네드가 있거든요? 포워드가, 그러 거리를 벌리는데 굉장히 좋은 캐릭인데, 나야스 이동속도가 굉장히 빨라서, 포워드를 잡을 때 상당한 메리트를 받습니다. 거기다가, 한번공쓸때 엄청나게 많이 써야 하는, 예, 그런 장점도 있구요. 한 대. 어, 야, 이거 무빙 왜 이러네, 나. 아. 상당히 좋죠. 곧 있으면 부엉이 들어올 거예요. 우우. 봉이 쓰도록 유도해 주고. 응, 응. 봉이, 아 봉이. 철단 떨어지게 돼. 2 3 4 5 6 7 8. 궁 손들이네요 구할 u 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위치가. 아, 공을다 써가지고 보드화웬만하면 안구하죠 상식적으로 <웃음> 존재금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음. 플래시로 잡아주고 지하 과옥으로 넣을게요 아 없네 아 풀준지 아니여가지고 좀힘들다야 네. 여 e i 없는 친구들구 m h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일단. 처음에 일단 무조건 그냥 비벼 비빈 다음에 구출자가 한대 맞으면 가죽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이게 구출자와 구출 당하는 사람의 거리가 확벌어지거든요그 점을 이용해서 평타를 노리면은 은근히 잘 맞습니다 이게 은근히 얌치야 와 와와와와야세 한세 아유 한세 하아 주 죽어! 하하아니 골상이 얘 진짜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워 진짜로 거, 장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즈게 아니지 썩고 이지 썩고 거의 썩고 께 아, 변곡인가요 변질된 곡식 <웃음> 자 일단 골상이가 저기 있는데 골상이 잡 잡는 방법 약간 좀 이렇게 해주면은 어 은근 나쁘 나부... 뭐야? 한명더 있는데, 어, 안녕하세요. 내려갑니다. 야, 위에서 계속 빠뛴 기면은 여기 조, 그 존재감이 차거든요. 아, 그 멋이냐? <웃음> 차거든. 그거 놀리려 했는데, 안 당해 주네. 2 3 4 5 6 7 8 아이고 안됐어요 얘도 억6당하는구만6만6만6 6 6 6 6 6 6 6 6 6 6 얘들도 뭐 나름 6 6지6 6를 당합니다. 6 6 6어6 6 6 6 6 6인6 6 6 6 6 6 6 아 골라치기가 안 돼. 아, 집은 아, 젠장 괜찮아, 그럴 수 있어. 아, 괜찮아. 앞으로 괜찮나지 브롱브롱 브롱기롱 브롱브롱 브롱 브롱 브롱 물론 안들리지만 아 방패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이제 언어가 몰라도 뭐 이상 똥 이상한 얘기 어 더러운 얘기 하고 있으면은 뭐 대충 알아들을지도 모른단 말이지. 음 예, 포드가 돌진 올거 같은데 야좀 무섭다. 어 포드 온다. 지금이니 아야 잘했다. 너야 이거 좀. 야무지구만 그냥 야딱 봐도 1 0 0공포맞는 각이었는데, 야무진데 이거는 앙금건 인정. 음. 내가 앙금건 인정. 어 뭐야? 뭐야? 이씨왜 이렇게 집, 어? 집착해? 들어간 척 한자 내려주고요. 그때 30% 채워주고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. 깔끔하죠. <웃음> 저기 해독기 돌리는데 무시하고 포드가 돌리는 해독기만 막아요 어차피 포드는 이거 해독기 못 돌리면 그냥 호구야 에못 돌려 어차피 구출은 제가 볼상이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만들면 되죠 음 가는 척 하면서 뚝 뺏어 지금 들어와요 해수? 아 어, 잘하는구만 음 잘하는구만 잘하는구만 잘하자자자 잘하는구만 잘하는구만 아. 잘 하는구만 잘하는.. 자... 자자자자... 자자자자... 자자자자... 자.. 자... 잘 하는구만! 아 자자.. 잘 하는구만 죽어 네어 건데 그냥 바로 들어 버리기 바로.. 도망가지 으 도망가지 그냥 뭐하고 오오오 오오옹 그냥 아하! 대답 없으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냥 죽어야지 응 죽어야지 그냥! 죽어! 아아 힘들구만. 묶어. 아랍의 해독기가 라스기 때문에 묶어 가지고 하면 될 때. 어제 빠른 시간 안에 해독기 못 돌리거든요. 지금 돌려보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치료할 거예요. 치료 안 하면은 이거 막으면 되는 거고.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대화 생각해줍니다 어? 야 대화 속도좀 느리다 일차원적인 생각하면 안되지 포드야 아니 내가 보통이면은 1 90은 어? 이키능카드를 가져왔는데 저렇게 무지성으로 바가되면은 어? 안되지 않을까? <놀람> 띵킹을 한번 해봐 어? 네가 여기에 맞는거지 않을지 선지자 들고요. 없습니다. 뭉수 면서 가는 거지. 음, 음, 기 그냥. <웃음> 골상까지 마우리 <웃음> 이게 침리전이거든요. 청사다지 어, 어, 어, 어, 어. 엉덩이 똥치또지 이렇게 깔끔하게 얼케 하면 됩니다.